선포해야 하는 매우 소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베이드 시트 교황님께서 100년 전인 1919년에 가장 위대한 인무라는 교황 교수를 선포하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10월 특별전도의 달로 선포하셨고 오늘 그 마지막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프란치토 평님께서는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메시지를 발표하시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복음 선포에 노력을 하고 선교하는 괴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선교 병명은 우리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멈춰있지 않고 자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매료되며 또 다른 이들을 매도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어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이도 쓸모없고 무의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비해 모두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세속과 대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성인 선교 사명을 완주할수 있겠습니까?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밖으로 향하는 교회와 증거로 수행하는 복음 전파를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그란나스교황님은 지난 10월 1일 특별 전교의 발을 시작하는 기도에서 밖으로 향하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편안히 지내려고 안전한 오아시스를 찾는 교회는 밖으로 향한 배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참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면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복음이 기쁨 바람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줄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이 바로 천국의 물지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당에, 누구든지 성당에 들어오면 편안한 자기 가정, 어머님 품처럼 느끼는 교회를 그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가난한들 사랑하면서 하느님께 가장 빠른 지름길로 나갑니다. 오늘날 신앙의 절대주의가 약해지고 상대주의가 터지면서 선교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자 중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명령이자 교회의 본성인 선교사명을 일종의 교회 확장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 이처럼 그릇된 편견 앞에서 프란츠스 교황님께서는 선교활동은 신자수를 늘리려는 숙련된 마케팅이나 선전활동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사랑으로말이 하나 함없는 기쁨을 누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의 길, 참 인간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을 제안할 제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뜻이 있고, 사랑은 절순성이 매우 강합니다. 교회 성교사문이라는성 요한 바베세 교황님의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헌에서 교황님께서는 성교사는 사랑의 사람이고 성인은 참된 선교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프란체스 코왕님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증거입니다 증거자란 순교자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입니다 교황 순교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평화기품을 전하고 자신이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황 마지막으로 특별정교의 달른 이번 한달 동안 우리가 좋은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보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성찰 해봅시다. 내가 좋은 증거자의 삶을 매일 생활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읽듯이 김대원 신님께서는 오늘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마더 대사수님도 선교하고 계시고 유한바울의 교황께서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사람의 사람이고 성인은 참된 선교사라고 할때 선교 사명을 거스르는 잘못들이 나타납니다. 교황의 잘못들을 여러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전하지 못할 때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전통을 가득한 격언이 있습니다. 슬픈 모습의 성인이 없고 기쁜 모습의 마비도 없다. 복음을 사는 사람은 얼굴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음. 스스로를 희생자여이며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도 이해하기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졸고락대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욕해하 하느님만 나를 있는 것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또, 체념의 유혹에 불복하거나 이 세상과 교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간다면 불평을 드러놓때 우리 선교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언제 든지 하느님 안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수님께서는 그래, 무거운 짐을주 사람은 다 나에게 와 내가 가볍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삶을 선물이 아닌 지으로도 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을갈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또이 선물은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최고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옵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누워가야 는때 성경을 못합니다. 두려움 한편으로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일곱 의대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장단차 못터때 우리 삶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죠. 사람의 속길를 기다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교상을 벗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중심에 되는 삶은 천국의 삶이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은 지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방금 들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음, 음, 내가 세상끝날나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두하지만 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전능하신 사랑이신 한시 잡으신 그 아버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좋을 때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잘못하면 즉시 용서를 청하고, 저는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빼고 들어온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늘 조신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내 삶의 면의 일자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늘 성령께 열린 마음을 짓니면서 성령의 소리를 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뿐만 아니라 유형제나 발생하는 사건이나 환경의 소리에도 길을 기울입니다. 만우의 성령께서는 유통제와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일은 항상 마음을 열고, 복음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늘 기쁜 모습을 지닐수 있으며, 성령으로 전진하는 은혜로운 삶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 선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고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런 성령 열대를살 적에 우리삶 자체가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리님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줄수 없다는 지로 가득한 가톨릭의 권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주미라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물 기쁨 속에 살때 유대에게 보물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살때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고맙습니다.